잘하 살아보세요 오늘 도전해볼 것은. 바로, 탈고아커트를 터트릴. 터트릴. 터트릴. 터트릴. 터트릴. 터트릴. 터트릴. 터트릴. 터트릴. 터트릴. 터트릴. 터트릴. 터 블랙컵이고요 설정을좀 많이 해가지고 좀 달콤하네 잘 되네 조금 어보겠습니다미세이로거든 한번 자, 커피, 다, 커피를 다시 가져이잘요 다시 한번시작이잘 컵이 잘다이잘 컵이 없는데요. 가가가가가가가가 아, 난... 아, 여러분들 이거 아무리 지워도 안 되는 거 이거 혹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시는 분 댓글로 좀 알려주실래요? 와 400번 넘게 성공하는데 저는 포기하고 그냥 바나나 우유. 아 오늘 참 안아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음. 오, 맛있네요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아! 아! 아! 아! 아홉 번에는더 재밌는 새로운 도전을 한번 볼게요